방무 지들은.. 지들은.. 방금 왔기다 안 들어갔지 방금 보다 낫잖아 <웃음> 이게 둘다 길어요 그거나 그거나 에이. 자 그럼 명제 시작합시다 명제 오케이? <웃음> 집합이랑 거의 같아요 1단원의 집합과 명제인데 둘은 다르다고 거치지 말고 같은 연락에서 받아보면 좋아 자 명제 집합이 뭐였어? 모임 모임 어떤 대, 대상이 명확한 모임이지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야. 너밥 먹었니? 네, 그치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명확하잖아. 사실 맞니? 도윤이는 여학생이다. 거짓. 인 명제지가 되니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 그럼 참인 문장이나 식을 참인 명제. 거짓인 문장이나 식을 거짓인 명제라고 하면 되겠지 애매한 건안 된다고 가라면 키가 크다 몰라요 어, 몰라요 키가 큰지 작은지는 개인적인 기준이죠 내 입장에선 존만하고 희주 입장에서는 겁나 크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안 되는 거고 뭐 성격이 좋다 이런 것도 안 되겠지 성격이 좋다 이런 것도 안되는 거죠.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명제지 네. 그러니까 문제죠 이거는 참이냐? 아니요 이건 명제니? 네 오케이, okay. 네 아니오로 명확히 얘기할 수 있다면 명제인 거지. 오케이 okay. 명제들을 소문자로 P, Q, R 등으로 나타냅니다. 자두 번째. 오케이 okay.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뭐 역사 고증 학자 뭐 한국사 사람들이 실제로 한글을 만든 건집현전 학자들이지 뭐 이렇게. 따지지 말자고. 우리가 대부분 통념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어. 세 어. 두번째 3에서 4를 빼면 0보다 크니? 아니지. 그러니까 명제지. X에 3을 더하면 온가요몰 모르지.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지. 저것처럼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나뉘는 식.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지는 식을 조건이라고 해 오케이? 명제와 조건은 같이 쓰려고 해요. 그래. 달라, 명제는 참거지 명확한 거고 그때그때 그때 참이 됐다, 거짓이 됐다 하는 애들을 조건이라고 하는거지 자 다음 명제를 <웃음> 환경을 보호하자 아니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 네 환경을 보호하자 저거는 뭐 아니 그게 아니야 주어가 없잖아 X 플러스 5는 2다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야 몰은다 그래서 명제가 아니야 안 한국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다 맞아, 맞아. 맞지 네, 참. 참 X는 3의 배수다 몰라 몰라. 소수는 모두 홀수다 아니, 아니. 그럼 답이 두 개네 3호 음. 다음 자 명제를 부정한다 잘들으 명제는 문장이란 말이야 이 수업을 나랑 들은 친구들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던지면 너희 기억을 할 거야 근데 가람이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집중을 두배 이상 요구해서 들어야 돼. 오케이? 나를 봐야지. 어딜 봐, 지금. 부정을 하는 건, 자, 영어로 부정은 뭐야? 낫이지. 낫은 누구를 부정해? 주어를 부정하니, 목적어를 부정하니, 동사를 부정하니. 동사를 부정하는 거야. I'm not a boy 하면, I, 나는 소년이다. I am boy에서 소년이 아니다잖아. 나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소년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이 단을 부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사를 부정한 거야 그래서 피가 아니다를 명제의 부정이라 하며 이렇게 쓰는데 얘를 어떻게 읽냐면 not 피라고 읽어 그러면 이 문은 열려있다의 부정은 거야 닫혀있다가 아니야 열려있지 않다야 t 돌 e d o is open의 부정은 더돌 e door is closed가 아니라 더돌 e door is not open 이렇게 사는 거지 열려 있지 않다야. 부정만 한 거야. 오케이? 나는 키가 크다. 키가 크다의 부정은 키가 크지 않다지 작다가 아니라고. 같은 새끼 는 어떻게 할 건데? 무겁다의 부정은 무겁, 무겁지, 무겁지 않다. 야 생각하기 편하잖아. 배고프다의 부정은 배고프다야. 배고프지 않은 거지 배 부른 건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 엄마, 는너 배, 너 저녁 먹었는데 배가 아다도너배안 불러? 엄마, 배가 안 부른 거지? 배가 고프그 뭐? 하여튼 몇 장도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이 더하기 삼은 오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 참. 그럼 이게 참이야? 이 녀석이 부정. 이 더하기 삼은 오가 아니다는 거짓이지. 네. 참인 명제는 부정이 거짓이야. 음, 네? 아, 네. 참인 명제. 이 더하기 삼은 오다. 참이지? 이 네. 녀석이 부정이 이 더하기 삼은 오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짓이지. 거짓. 음. 그럼 삼 더하기 삼은 7이 8. 아니다 참이 어디죠 거짓 거지. 거짓이지 그 이에 부정은 3 더하기 4는 7이다 아, 참이지 오케이 그냥 단순 명제에 대해서 단순 명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해보봐 보세요 <목소리> 오늘 9시에 만나? <웃음> 진짜? 아, 진짜. <웃음> 다음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뭘까?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부정의 부정 긍정 그치 그렇게 보면 돼 편안하게 다음 시간 누구 내가 볼지 모르겠지만 자 저요 루트인은 무리수다 참이야 뭐지지? 참, 참. 부정을 말해보 루트인은 유리수다 맞지? 루트인은 무리수가 아니다 이거지? 근데 루트이는 실수고 실수에서 무리수가 아니면 반드시 무엇이기 때문에 유리수기 때문에 이거는 의역이 가능하지. 루트이는 유리수다가 될 것이고 루트이는 유리수다 는 부정이지 거짓이지. 그치? 밑에 이는 6의 약수다의 부정은 이는 6의 약수가 아니, 아니. 아니다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야. 자 정의 증명 정리야. 자 밑줄을 딱딱 쳐주는 게 좋아. 정의는 명확하게 정한 것인데 이게 뭔 말인지 애매하니까. 증명은, 잘 봐. 증명은 정의나 성질을 이용해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말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든 증명이 된 명제. 증명이 된 명제. 그러니까 참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참, 얘도 참, 얘는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야. 그럼 정의만 애매하지. 근데 내가 이걸 얘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봐. 다른 친구를한명 데리고 왔어. 그 친구만 되는 거지. 야 저희 간이 진민아야. 왜?라고 물을 수 있어? 아니야? 못 묻지. 그냥 저희 간이 그냥 진민아인 거지. 그게 정이야. 그러면막 수업하고 있는데 가람이가 그 친구한테 야 조심해 저 새끼 속도 존나 들워 진짜? 잘 봐. 진민아 개새끼. 그래도 내가 뭐 나와. 잡고막 했어. <웃음> 그리고 들어가면서 가람이가 보다 같이. 그일 년의 과정이 뭐야? 증명이야. 증명 과정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정리가 뭘까? 정리가 뭘까? 저 새끼 성격 드러워. 증명한 성격이 드럽다는 건? 뭐지 정리. 방금 참인용으로 증명이 된명제잖아 음. 그게 정리야.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얜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게 뜻이니까.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왜 같아요?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래서 세내각의 크기가 같아 아쉽지? 근데 이건 증명해야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증명을 해 주잖아.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그럼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된 말에 의해서 얘랑 얘는 같지. 근데 이걸 돌려보면 또 얘네들이 이등면이니까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지. 그래서 세네각이 같네. 그치? 증명한 거란 말이야. 피타고라스의 증명이야. 피타고라스의 어, 정리야. 참임이 증명됐어. 거기서 누가 증명했어? 피타고라스, 바스카라, 얘네들이 증명다 했잖아. 맞지? 이거야. 그 문장에서 골라주세요 하는 건데 정리건, 정의건 다 참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틀린 말을 찾는 게 아니라 다 참인 말이야. 일단. 거기서 정의는 정의고정리는 정의가 아닌 거고 문제 못 얻고 문제? 음. 봅시다. 이등변삼각형의 정의는 뭐라고? 두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야. 직사각형의 정의는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야 그러다 보니 성질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대변의 길이와 두 선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뭐 이런 성질들이 생기는 거지 정리와 정의는 항상 뭐야? 참. 참이야 무조건 뭐라고? 참. 참이야 왜대답들이 없지? 참임을 증명하래 두 홀수의 합은 짝수다 참임을 증명하래 오케이. 이거 너희한테 이렇게 증명시키기는좀 쉽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 홀수홀수 더한거야? 짝수짝수지 원래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짝수는 2로 나눠 떨어지는 수예요 그래서 홀수라는 것은 2 곱하기 n 플러스 1뭐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볼수 있겠잖아 n1 2n2 마이너스 1 이렇게 본다면 얘가 두 홀수입니다 두 홀수를 더해 보세요 그럼 2 n1 더하기 2 n2 빼기 2 인데 얘는 2목적 음. 이게 배수가 됐잖아 음.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이 홀수인데2 곱하기 자연수 잖아요 이거는. 그럼 실수에 대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럼 a가 0보다 크면 양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죠 네. 음수도 제곱하면 0보다 크죠 0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맞죠? 맞지? 네.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다. n이 짝수라는 건2 k 란 얘기죠. 네. 제곱하면 4k제곱이죠. 네. 2 곱하기 2k제곱이니까 어쨌든 짝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이 너희한테 굉장히 힘들 거야.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하나가 나왔고. 오케이? 하지만 너희한테 증명하시고 가야 하는 다음 명제 중 참인 것들을 고를시고는할 거야. 그럼 내가 어제, 어제, 어제 수업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희 수업 때는 안 얘기한 것 중, 에 예를 들면 이거 다 참이잖아. 우리 시험 문제 중에 분명히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가 나올 거 아니야. 집합에서도 나올 거고, 여기서도 나올 거고. 집합에서 예를 들면 대칭차 집합의 성질이 좀 오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책에 있어. 너희가 하나하나하나 증명을 신으면, 외워버려. 그럼 어떻게 외워? 그냥 대롭고 외우는게 아니니까 노트에다 써라. 참이 뭐 보일 때마다 쓰는 거야. 아 이건 무조건 참이네거짓인건쓸 필요 없지. 너무 많으니까. 거짓인건 진짜 많아. 이도윤은 싸가지가 없다. 이도윤은 계속... 이러면 다 거짓이니까. 뭐 말만 붙이면 다 거짓이잖아. 참이 뭐. 이도윤은 남자다. 그렇지? 이도윤은 이 시성을 가졌다. 이도윤은 이름 이윤으로 끝난다. 이런 건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없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당연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 적어놓고 외워 노트에 적어놓고 여기 노트 다 줬잖아 노트에 개념을 정리하라고 했으면 개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써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중3 삼각기 수업을 하고 있어 지금 특수각이 나오겠지 그치?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 특수각을 물어봤더니 말하는 쪽쪽 탁탁탁 튀어나와 그럼 예는쓸 필요가 없지 근데 어떤 애는 물어봤더니 안떠올라 그럼 노트 블래 노트 가져와 볼래? 노트를 가져왔는데 안 써놨어 너뭐 보고 불래? 아 책에 있어요 책 넘기는데 한참 걸려 이새끼는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머리만 있는 거야 아 내가 풀수 있어 저 표만 있으면 풀수 있어 이거랑 푼건 다르잖아 그치 차라리 외우지 못했으면 아직 못 외웠으면 노트에 써놓고 아 선생님 저희가 이거 이런 문제 풀때 아직 못 외워서 노트 보고 풀려고 노트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러 내가 뭐라고 하겠니? 빨리 외워라 언제까지 안 해놓을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외워라 이런 거만 하겠지 잔소리 막 들어가진 않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르거나 는 애매하면 써놓고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달라고 생각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죠? 네. 조건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릎을 불때잘 들어. 내가 하는 얘기 중에 이거야. 우리 영화보면 외국에서 클럽에 들어갈 때 조건이 있어 없어? 클럽에 들어갈 때. 있지? 삐끼들 있어서 잠깐만 어, <웃음> 못 들어가요. 뭐 이런 거 하잖아. 응. 나갈 때는 응. 어, 없지? 들어갈 때 조건 필요해. 나갈 때는 조건 없어. 응. 오케이? 그러면 사각형이 사다리 꼴이니까 조건이 필요하다고 조건이 없으니까 아니요야 그럼 정사각형은 평행사별형이니까 나가는 거잖아 조건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참인지가어인지 보자 마른모는 사다리꼴이다 참인지 나가는 건 조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아니요 들어가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정사각형은 말름 뭐다? 맞아요. 맞아요. 밖으로 나가는 건다 맞고 들어가는 건안 된다. 그 얘기가 있다가다 얘기하겠지만 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야 하 조건은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애지. 그 자체로는. 음. 그러니까 어떨 땐 참이 있다, 어떨 땐 거짓이 되는 애거든? 그러면 X가, X는 소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X가 2면 참이지만 3이면 참이지만 5면 참이지만 8이면 거짓이지 X에 따라 참거짓이나아지 그걸 조건이라고 한다고 누구에 대한 조건이야 X에 대한 조건이야 뭐 다른 것에 대한 조건이야 이렇게 돼서 X를 붙여서 보통 쓰는데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명제 p 냐조건 p 냐를 물어야 돼 오케이 그럼 조건은 명제 아니야 어, 얘는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다음 장. 넘어갈게요. 조건과 명제를 구분하래. 3은 유리수다. 참이야, 그치? 참. 참. 이니까? 명제야. X는 홀수다. 몰라요. 모르니까? 조건. 조건이야. X는 16의 약수다. 몰라요. 모르니까? 응. 조건이야. 자, X가 1이면. 2x 플러스 2는 3이야 맞니 거틀리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명제. 명제야 근데 마지막 명제는 좀 특이하죠 가점이 들어가죠 자, 진리집합이라는 거 별표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용어예요 자, 조건은 참이 되는 애들이 있지 그럼 참이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는 짝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뭐지그 조건이야 그럼 참이 되려면 2, 4, 6다가다 이런 애들이 진리 집합인 거지. 참이 되게 하는 애들. 오케이? 그럼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large p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조건 p잖아. x는 4의 약수야. 그럼 진리 집합 large p는 1, 2, 3, 4. large q는 x 바 x 는3 이상이겠지 넘어가서 풀어버리면 네. 그럼 여기에서 골라야 되네 3 4 5 전체 집합을 넘어서안 되니까 괜찮아? 그 다음 복귀의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야 x 는 짝수인 소수다 누구 있어? 2 위의 것의 진리집합은 2 아래 것은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 4 맞죠? 자 조건을 부정한다 역사 뭘 부정하게 돼 동사를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해 그럼 봐봐 P라는 명제가 있는데 X는 짝수야 그럼 얘의 부정인 나피는 뭐야 X는 짝수가 아닌가. 아니지 그럼 얘의 집합은 P잖아 그럼 짝수가 아닌 집합은 뭐야 P의 여집합이지 네. 맞아 자 피의 진리집합이 피면 나 피의 진리집합은 피의 여집합이란다 오케이? 됐어?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였어? 그냥. 원래 집합이었지?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응, 긍정. 긍정 긍정이 아니야 원래대로 되겠지 넘겨볼게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집합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얘기죠 P 또는 Q의 지지집합은 또는 이니까 무슨 집합? 합집합 P 합 Q P 고 Q의 집합은? Q. 교집합 Q 그렇지? 근데 부정을 해볼게 P 또는 Q의 부정은 여기 부정하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집합은 P 합 Q 전체의 부정이지 네. 그럼 드모르간이니까 P여 교큐여지 네. 그럼 P여는 낙피 이거는 고, n o 지 그러니까 또는의 부정은 고고 고의 부정은 또는. 또는이라고 됐지요? 음. 네. 집합이랑 같은 맥락이니까 자 다음 어떤 나올거예요 근데 여기 먼저 볼게요 부정을 말합시다 x는 1 또는 x는 3의 부정은 x는 1이 아니 음. 고 x는 3이 아니 다 아. x는 2가 아니 거나 음. x는 4가 아니 다 x는 이거에 완전 반대니까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거의 뜻이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고야 이거는 x는 마이너스 5와 이렇게 되겠죠 됐나 요? 네나음장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배표치고 중요도를 놔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이거는 무슨 뜻이야? 곱해서 0이라는 건0 또는이지 네. 그치? 그래서 그 A, B는 0이 아니다는 뜻은 A는 0이 아니 고야, 고 거다의 부정이 돼야 됩니다 B도 0이 아니, 다야 오케이? 중요하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럼 이거는 실수인데 제곱해서 0 되려면 A도 0이 고지 음. 둘다 0이야 어 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야 그럼 이두 개의 질문은 같은 거야 틀린 거야 다른 거야 위에 거는 p 거나 q고 얘는 p 고 q야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똥꼬란 말이야 둘이 같이 틀려 다른 말이야 완벽히 다른 말이야 너희가 대충 생각할 때는 아니 시대 위에거나 아래거나 도대체 개진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꼬롬해져야 돼. 다음. 아. 별표 치세요. 잘 봐. 명제 P이면 Q라고 했거든? 명제 P이면 Q이다야. P이면 뭐이다 P2명. 그러니까 P이면이 들어갔으니까 P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해. if P. 그럼 뭐 이다라고 나왔잖아. Q가 뭐야? 네.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인 거. 자, X는 2면, X제곱이 4냐? 맞니? 네. 맞지. 근데 이거 명제야? 그러니까 여기 붙는 건, 명제 P이면 Q. 명제 P, 끊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명제인 거야. 요 앞에 온다정부가 명제가, 명제든 아니든 상관없어. 2 더하기 3이 7이면, 2 더하기 3이 오면 뭐 이렇게 헐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명제건 조건이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뭐야? 조건이지, 얘도 뭐야? 조건이지, 명제 아니지, 명제 아니지, 명제 아닌 것과 명제 아닌 것을 이면으로 묶었더니 명제가 되버렸지.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 잘 봐. X 제곱이 4면 X는 2, 아니지, 얘는 맞지? 얘 진리집합은 2지. 얘 진리집합은 2랑? 얘가 얘가 될수 있지. 얘는 여기 진리집합이 2랑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 다 포함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이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들어가야지만 참이라고. 오케이?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럼 P는 Q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게요. Q이면 P, ᄂ, 이렇게 볼게요. Q가 P에 들어가요.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이게 P. 이게 참이라고. 됐어? 자. 볼게요. 좀더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이면 X제곱은 4이다. 참 거지. 참. 참. 가정부는 어디야? 가정이 어디야? 2면. X는 마이너스 2이다. 결론은 X제곱은 4. 4. 이거 맞죠?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니 네. 아까 했지. 그렇 맞지?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니? 네. 네. 더해서 짝수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니? 더해서 짝수이냐면 생각해봐. 짝수, 짝수 또는 홀수, 홀수지. 얘는 뭘 얘기해? 짝수 짝수 짝수 홀수 홀수 짝수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아예 말이 안 되지 방금처럼 아예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준 걸 뭐라고 한다? 반대가 되는 예반례라고 한다 반례가 아니야? 야, 나 방금 배를 너무 든든하게 먹었는지 배가 너무 빵빵해서 소리가 나온다 원래 배가 빵빵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아 아까 했던 각각...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참고지 판단합니다 8의 약수면 4의 약수다 8의 약수 누구 있는데? 1, 2, 4, 8 4의 약수는? 들어가? 누구 때문에? 8 8그게관리야겠지 음. 아 선생님 1, 2, 3, 8이고 1, 2, 4예요못 들어가잖아요 이러도 되지만 8 때문에 안돼요 이러 되는거지 거지 x-가 2면 그러니까 x가 2면 참인가요? 네. 음. 이거는 x 는 2가 있고 여기는 2하고 0이죠. 네. 그러 그러니까 이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입니다. 맞죠? 얘는 그림을 그려보자. 25라는 이 좌식은 16이라는 이 좌식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음. 들어가니까 참. 이 부정의 관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봐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문장이나 시기인데 또왜 없어 뭐아 더워 자모든이나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 잠시 저좀 아우 더. 워 아, 진짜 너무. 더. 워왜 <웃음> 소리가 뭐 했다고? 어? 소리요? 사운드. 방금, 소리가 안잖아 사운드. 맞아, 사운드 면서하 <웃음> 재밌어요 봐 무슨 개콘 왔어? <웃음> 개콘 재미없잖아요 <웃음> 죽일까?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 있어 자 모든이나 어떤인데 모든의 부정 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 되지 방금 말하는 사람 때문에 안되지? 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야. 어떤이라는 하나라도 되면 되지. 네. 그러니까 모든은 부정이야 모든 사람은 죽었다의 부정이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 어떤 어떤의 부정? 모든. 모든. 모든 학생은 버스를 탄다의 부정. 이 뭐야? 어떤. 모든 학생은 버스를 탄다의 부정이구야 어떤. 어떤 학생은 어떤. 버스를 타지? 않는다. 의역해보라 그랬지. 어떤 학생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 여러은 버스 안 타고 다니는 학생도? 있다 네. 오케이? 여기 계속 말로 해 계속 말로 하고 계속 손으로 쓰고 계속 얘기만 해 네. 존나 재미없어 근데 수학일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몸이 편해지니까 그런지 줘라. 오늘 학교 갔어?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한다? 어 우리 원래 학교 갔다가 학원 오지 않니? 요번에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러지 보통은 학교 갔다 하고 오잖아요 일주일에 7일을 학교 갔다 온 다음에 하고 오잖아요 5일 5일을 7일 중에 5일을 코로나 때문에 편하게 집에서 있으니까 학교 갔다 오는 무조건 피곤한가요 티티세요응 음? 졸리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봐야지 넘긴다 모든 애 부정은 어, 어떤 애 부정은 뭐든. 밑에 있네. 모든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즉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존재한다모든거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가보자. 모든 양수에, 대해, 모든 양수에 대해, 모든 양수에 대해. 모든 양수 X에 대해 X는 0보다 크다. 맞아. 맞지? 어떤 양수에 대해 어떤 양수 X는 0보다 작거나 같으시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지만 한계도 없지. 유튜브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0보다 작아지는 거 있나요? 아니요. 이건 어떤 실수 x에 대해 0이하다. 0이 되지.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된다고 어떤? 은 음. 모든 실수 x에 대해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 때문에 안 되지. 모든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 어떤 실수 x에 대해 이거 되나요? 0점에다 되잖아요. 맞겠죠. 으흠. 모든 실수 x에 대해 x 제곱은 9다. 참 거짓, 거짓 왜 1은 안 되잖아. 안 되는 게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지 모르죠. 음. 어떤 실수 x에 대해 x 제곱은 9. 참, 참. 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2 n 마이너스 이 홀수다. 참, 맞아. 어떤 실수 x에 대해 제곱한 것은 0이다. 하 참, 참. 참. 좀 전에 했는데 누구 때문에 된다고 사거는영 때문에 된다고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의 부정은 말 그대로 먼저 만들어 어떤 사람은? 잘봐잘봐 잘 봐. 이걸 부정하라 그랬더니 나는 모든과 동사를 부정하는 거잖아 모든 어떤 이런 거랑 동사랑 또는 그 접속사 고, 거나 이것만 부정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부정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은 수학이 아닌 것의 사고가 아닌 것을 하지 않는다. 이건 개새끼지. 저것만 바꾸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네. 문장이 있어? 없어? 그럼 의역하라 그랬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몇 번이야? 3번. 3번. 3번.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의 논리적 오류는 거야. 모든 학생이 수학적 사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모든 학생이 수학적 사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하지만 너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야. 수학적... 수학적 사고를 해보려고 앉아있는 거잖아. 모두가 수학적 네. 그렇지. 모두가 잘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야지. 그래야 후회 안하지 않을까. 나는 다시 살려면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 내가 학원 강사기를 중반부터 했거든 중후반 2물일 이때쯤 했단 말이지만 내가 15년 됐습니다그 전까지는 대충 살았어 인생 진짜 나 오늘 살고 뒤질래요 그래서 그 극심한 그 뭐라 고 그러지 중이병 증상이 나의 대학생활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금 흑영룡이 끌어오른다고 합니다 내면의 분노가 막차이고막 이랬단 말이야 그냥 스무살짜리가 세상을 보기 싫다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어 음. 지금 생각하면 완전 개극격사지 <웃음> 근데 또그당시 웃겨요 그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니는 게 멋있다고 추천하는 일도 있었어요 <웃음> 안 믿기지? 근데 다시 생각하면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었어 슬퍼 근데 지금 그럴 순 없잖아 나는 후회를 하잖아 너희도 분명히 내나이 되면 미래 20대 때 후회할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계속 후회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 이럴 수 없잖아. 후회하지 않게 살아봐. 라는 얘기를 해주는 하나의 어른이 된것 뿐이지. 나 학원 강사하고도 진짜 눈 감았다 뜨니까 마음 되는 것 같아. 정말 그 학원 강사를 하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달요하루 하루.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대충 달라는 건 아니야. <웃음> 야, 다음, 다음. 희주가 그러니까 좋은 게 있는데, 혼나도 금방 웃어. 지지 웃기면 어떡해 뒤지네 아까 너 혼자 먹거든 계속 이렇게 지눈 삐졌다는 축으로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 내가 나중에 좀 즐거우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다음 문제 좀참인 번째로 봅시다 자 곱해서 0이면 더해도 0이니? 아, 안되면 보여줄게 아. 뭐 이거는 뭐였어 아까? x가 0이? 거나, 거나 y가 0인거고 이거는 x는 0이 고, 고 y가 0인거지 자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합집합은 교집합에 들어가니? 아니요. 아니잖아 틀렸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2 e 또는 마이너스 2지 이거 네. 풀자 x로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얘는 0 마이 2지 들어가지 음, 참이지 네. 더해서 0보다 크면 곱해도 0보다 큰가요? 방금처럼 안 되는 거 보여준 게 뭐야? 발리 오케이? X가 7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0보다 커? 안 커? 야 X가 7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더해서 0보다 크냐고 네. 커 크잖아 그럼 곱하면 작잖아요 잡잖아 야저 정도 생각도 안할 거냐? 왼쪽에만 <웃음> 써놨는데? 야 그러면 왠, 보여, 이쪽은 성립하지만 이쪽이안 되는 게 보였잖아 네. 거짓이잖아 거짓임을 보이는 얘가 뭐라고? 반예 반례반니 예. 예. 예. 예. 너희 그렇게 니 아니, 아해 아니, 는 거지 이거 이거 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이거 이것도 니아봐그니아반아 반례 니아이아 보라고 그렇게넓 어, 이 말이 번에도 했었어요 그래, 했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랬어?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 다음. 다음. 다 다음. 다다다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유리수 제곱하면 유리수인가요? 아. 아니요. 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죠 다음. 다음. 다음. 다 2번 어, 어. 명제는 명확하게 참이거나 거짓이 보여야 됩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약간 어? 이러면 아닌 걸 찾아보시면 돼요 오케이? 명제란 뜻이 뭐야? 명확하게 참것이딱뚜렷해야 되지 네딱 물어봤는데 어? 이러면 아닌 거야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 참는 게좀 힘들어 참인 명제는 어? 아닌 게좀이런데자 다음은 보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뭐라고 그랬어? Q가 Q에 들어가는 거지 왜? 내가 왜 지난 시간 집합들을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지 교작학은 시켰는지 기억하지? 왜인지 알겠어? 명제에 똑같은 게 나오잖아 Q가 음. Q에 들어가 합집합은 누구야? Q Q Q 이거면 이거 맞지? 네 책에 있어요 잘 깨끗하게 아주 뚜렷하게 잘 보여요 큰거에서 작은거 빼면 공집합이 아니지 음. 교집합은 피어야 되지? 음. 정답 몇번이야? 2번 마음 니네가 알아서 풀고요 이건 몇개에요? 섯개 어? 음. 별로 없네요 음. 그걸 끝날거라고 생각하지 마 음. 명제도 2차시야 명제도 총 2차시니까 분량 보고 얘기할건데 어..아마도 오늘은 요 정도에서 다음 시간에 자크 축구 작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자크 축구 작기를 하고 나면 미성들이많으니무당좀 풀고 그리고 3차 하실 때아총 3차에 3차, 3차 하실 때 절대 부등식까지 나갈 거야 그래서 3강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2강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집합이 1강 2강이 명재 그러니까 3강이 절대 부등식인데 이번 주좀 나갈게 많다고 어려워 얘기들이 힘들어 이곱이 넘어가면 함수야더 어려워 구옥이 넘어서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야 어아어구옥이 어, 넘어서면 경무의수야 약간 좀 즐거울 꺼했는데좀 싫죠 어, 내가 늘 얘기할게 너희가 하고 있는 수학은 항상 현재가 제일 힘들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현재 보다 항상 쉬워 이 다음 단계의 수학일이 지금 이거보다는 쉬울거고 왜냐면 수학일은 함수만 쭉 파고 들어갈거기 때문에 집합이냐 명제냐를 막 두고 막이만이 참이지 거짓인지 논하는게 아니라 다참인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수학일이 끝나면 수학이는 수학일을 바탕으로 할 거라서 수학일를잘 해놓고 힘들게 했으면 힘들었으면 힘들었을수록 수학이가 쉬워 수학이가 끝나고 나면 뭐 어떤 친구는 미적분 어떤 친구는 비하 어떤 친구는 확률을 하겠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틀리겠지만 수학이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으신 분은 내 꿈에 미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꿈을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미안 꿈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진 않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 미각을 잃었어 근데 내 꿈이 요리사야 좀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 불가능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하라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하라 그러면 할수 있을까? 근 꿈이라면 할수 있겠지만 본인이 꿈이 그거고 정말 달성하고 자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학2를 겪었을 때 수학2가 난 너무 힘들어서 미친듯이 힘들어서 사실 수학2보다 데미지는 한 70% 강도로 때리는 게무적분이지만 수학2가 난 너무 힘들었는데 미적분을 할 용기가 안나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과는 미적분을 기본적으로 바란대 그럼 둘 중에 하나씩 내 꿈을 위해 극복하거나 꿈을 버리거나 그렇지? 거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하랑 기한 내가 그죠 기아 하실 거면 뭐 하라고? 연어증 따오라고 얘기했어요. 연어증 따오시라고. 공간지각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그거는 풀때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뭐야요 박률과 통계제. 어. 저는 그냥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동전 던졌는데 <웃음> 안면과 뒷면이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처럼 천장에 박힌다 우주머리 날아간다 소, 평소에 <웃음> 나는 영원히 계속 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사위 던졌는데 주사위가 공중에서 부서진다? <웃음> 그지? 그런 이상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알겠지? 요 <웃음> 자, 발례를 나타내는 것도 이거 집중해서 볼게요. 잡아.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례지 그럼 P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P가 Q에 들어가면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어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집합이 아니지. 즉, P 차 Q의 원소가 보이는 곳이어야 돼. 음. 그럼 봐봐. P, 합 Q가 R에 들어가는 게 거짓임을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뺀 것의 원소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여야 하는 거거든. 그러면 P, 합 Q는 이거지. 여기서 뭘 빼? R. R을 빼면 R과 겹치는걸다 뺐잖아. 누가 남아있어? 음. 저 새끼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발레라는 것은 발레, 발레 말고 발레가 <웃음> <하나씩> 찍혔다. 발레는 설명 이거 편집해서 올릴 거야. 아, 아, 아 편집, 편집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아 영상이 35분마다 자동으로 잘리더라고요. 어차피 합쳐야 되는데, 합치면 지금 칠판 여기까지 다 찍혀. 그래서 화면을 여기까지만 잡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살짝살짝 손봐서 붙여서 올리거든? 그 정도 편집은 내가 넣었어. 어. 근데 씨 지금 발레 이거는. <웃음> 자, 발례는 가져. Q 이면 나피다의 발례는 생각해봐봐. Q고 P여지. 네. 이렇게 뺀 것의 원소지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발례가 없는 거고, 그거 맞다는 거고. 얘가 있으면 한 개라도 있으면 발례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에게 해석해? Q 교피지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가 여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원소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지 그럼 P 합 Q는 이거잖아 거기서 R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누구 있어 지금? A 그래서 A가 되는 게 원소라는 거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어느 단원보다 내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계산실력 뽐내는 단원 있어 솔직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단어게 색다르게 강해야 되는 단원 없어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풀어 주시면 돼요자 뭐가 참이 되래?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시면 돼요자 이거를 이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 한테 내면 못 풀어 근데 해석해 주고 중학교 2학년 한테 내면 풀어 이게 뭐야 들어가는 거잖아 솔직히 누가 멀쩡해? 둘다안 멀쩡하지? 큰놈 적어주고요 이거죠. 작은 놈이 여기 써야 되지. 그러면. 네. 이거지. 그럼 오른쪽이 항상 크지? 네. 그지? 얘가 여기 올라가면 안쪽에 있는 범위가 더 크니까 올라갈 수 없고 얘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지. 이거 열릴 방향으 풀어주세요. 중 2가 뭐 풀까? 음. 앵글 마상구패. A는 커져? 6. 이거. A는 작가 10. 둘다 만족이니까. A는 6. 이상 10. 2만. 그래서 수학은 안 배워서 못 푸는 거지,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니야. 전이 말에 부정한 거가 배웠다면 풀수 있다지. 금 <웃음> 다섯 번째 라고요 다섯 번째 하고 잠시. 풀 시간 드릴게요. 자. 참인명제 볼로래 어떤 실수 X에 대해 제곱한 건 1보다 작다. 0. 어떤이니까 누구 만족하는 거한 개라도 있으면 되지. 네. 0 되지? 네. 모든이니까 반드시 돼야 되지. 이거는 알지? 허근 갖는 거지. 네. 오메가 되잖아. 허근이니까 안 닿지. 항상 0보다 크지. 음. 됐어. 맞아? 음. 어. 어떤 자연수에 대해 이거 만족하네 자연수에 대해 근데 이걸 풀면 x가 1과 2 사이거든 어떤 자연수 중에 여기 있는 거 있어? 아니. 한 개도 없지? 네. 안 되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이거 만족하네 이거는 뭔지 봐봐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4 이하 또는 5 이상이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 안 되는 거 있니? 다 되지 자연수 그러니까 맞지. 답이 개나리. <웃음> 되셨어요? 익힌 문제 제가 풀어드린 거랑 그 밑에 있는 확인 유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저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자, 칠판을 보시면 이걸 왜 하는지 알겠어요? 방송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지. 어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라는 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좀 전에 배운 거 p 이면 q 이다라는 명제 p q 자체는 명제가 아니지 오케이 이 앞에서 부정만 했거든 그냥 명제 p 에 부정만 했어 조건 p 에 부정만 했어 동사은 부정했지 헤이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혼이 이렇게 나가면 안돼자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걸역이라 그래. 오케이? 그냥 말장난으로 해볼게 남자면 밥 먹으면 배고프다 역은 뭐야? 배고프면 밥 먹는 거야 부정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입을 벌려야 기억이 난다 대우는 부정하면서 바꾸는 거야 오케이? 부정하면서 바꾸는 거야 왜, 왜, 왜. 배고프면 밥먹는다의 역은 뭐야? 밥을 먹지 않는 역역역역역 배고프면 밥먹는다의 역이 뭐라고? 밥먹으면 밥 먹으면 배고프다 그럼 대우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다 음. 음. 그러니까 P 이면 Q를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P 이면 Q이다가 참이자 라는 말은 P 는 Q에 들어가는 거지 음. 그럼 P는 Q에 들어간다는 말은 Q의 여집합은 P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네. 그 말은 나 Q이면 나 퀴다라는 얘기지 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나 Q이면 나이다가 참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래서 무엇도 반드시 참이다? 네요.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네. 여기로 포인트를 좀 찍어놓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이런 관계가 있어야 요건 뭐 그냥 생각해보시면 되고요네 여기 볼게요 이 명제의 역은 자리를 바꾼거고 이 명제의 대우는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한거지 네. 이 명제의 역은 낫휘이면 피이다 이 명제의 대우는 휘이면 낫피이다 대우는 무조건 낫휘이면 낫피이다가 아니야 어떤 본명제가 있으면 그 녀석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예지 그럼 이 녀석의 역은 피이면나퀴이다 대우는? 나퀴이면큐이다 사람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다음 장 역과 대우를 말하고 각각 그녀그을 참고 짓을 판단하여라. 자, 역은 뭘까? X제곱은 1이면 X는 2다지. 네. 맞지? 그럼 X제곱이 1이면 X는 2인가요? 1인가요? 아니죠. 봐봐. 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음. 1이잖아 음. 그럼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저는... 역은 거짓 역은 거짓이지 음. 자 본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명제는 참. 반드시 참이죠 그럼 대우도 만듭시다 x제곱이 1이 아니면, 아니면. x는 1이? 1이 아니다 x가 1이면 얘는 이거다 얘도 1이고 얘도 1이지 네. 그러니까 역도 참. 참이고 대우도 참, 참. 참이지 자 어떤 명제 피가 그냥 명제 피가 참이면 그녀석이부정인납피는 거짓이었지 이건 그냥 피라는 명제고 피이면 크이다에 대해서는 부정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 어떤 본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반드시 참이다? 대우 대우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역은 거짓이다 이런 말한적 없다고 확인해 보라고 본명제가 참인데 역은 거짓이고 본명제가 참인데 여기 참일 수도 있잖아 세뇌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참이지. 네. 그럼 역도 뭐야? 정삼각형은 세뇌각의 크기가 같다? 참, 참. 참이지. 대우는 본명제가 참이니까 당연히 참. 참이지. 제곱해서 1보다 크다는 건 이거다? 여기에 이것도 들어가야 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넓으니까 아니죠. 이쪽이 더 넓으니까 본명제는 거짓이고 역명제는 참이며 대우명제는 거짓이겠지. 아 대충 맞다고 끄덕여야지 하는 기준을 위해서 봤어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항상 뭐다? 참. 참이다 본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한다 어. 자 이명제가 참이면 피이면 낙이다가 참이면 이 녀석이 무엇도 반드시 참이다 네. 대우 만들어 q 이면낙 p 이다 찾아 어디 있어 3번 나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 녀석이 무엇도 참이다? 배우도 음. 참이다. 나큐이면 P이다. 그 찾아. Q. 자,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일 때이거를각 살... 자, 문제를 잘 봐. 집합이랑 이런 걸 섞어서 얘기한단 말이지? 뭐가 참이에 지금? 이게 참이란 말은 Q가 Q이면 P이다. 그럼 이 녀석이 배우도참여해야 되잖아. 네. 뭔데? 나 P이면 나큐이다가 참이지? 됐죠괜찮죠자 음. 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도 참이지 대우명제가 참이면 어떤 그 명제도 참이지 네.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녀석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 없지 대우끼리만 왔다갔다 한다는 거지 자 3단 논법을 여기까지만 얘기할 것 같아요 음. 개념으로 는면 3단 논법은 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거 같아 내가 부산 가고 싶은데, 아니, 강변역에, 강변역에 갔어. 토변을 갔어. 부산까지 가는 표가 없어.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대전까지 가는 표를샀다고 치자. 가면서 검색하겠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있나? 그럼 나는 서울에서 대전 가서 대전에서 부산 갈수 있지. 근데 서울에서 대전을 갔어. 근데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게 어때? 대전에서 포항까지 갔어. 가면서 포항에서 부산 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할수 있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가는데 참인 명제들끼리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거 상단 논법인 척부사을 치는 게 뭐냐면, 오케이, 부산을 치는 거. 나는 대한민국 남자다.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군대에 간다. 그래? 나는 대한민국 남자다. 장동건도 대한민국 남자다. 그러므로 장동건은 나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장난이지.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나는. 남자다, 장동건도 남자다, 그러므로 나랑 장동건이 같다는 말이 안 되지. 이게 일로 왔으면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잖아.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걸 잘 봐야 돼. 오케이?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야. 거짓이면 안 되지. 거짓인 거 같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자야. 거짓이지. 여자는 거짓인 말이 뭐 있을까? 거짓인 게뭐 있을까? 진짜. 여자는 돈을 잘 써. 이게 연결될 수 있나? 일단 거짓으로 출발했으니까 거짓끼리 연결하면 안 되는 거지. 참인 것끼리만 연결하자는 거야. 갈수 있는 것끼리만. 못 가는 것 같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피이면 큐이다가 참이고, 큐이면 아니다가 참이니까 결국은 피이면 아니다. 아니다가 참이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것이 3단 논법. 니가 범인이 똥 쌌어 어? 어. <웃음> 똥, 쌌어. 네. 희주가 똥 쌌어 음. 똥싼 놈이 범인이야 이게 다 참이라면 희주는? 범인, 범인. 범인이야 그렇지 논리적인 얘기잖아 됐슈? 네 예. 다음 거 볼게요 피이면 큐이다 q 이면나다다가 모두 참이야 그럼 모두 참이어야 돼피면나다이다 그럼 이 녀석의 대우인 아이면나 큐이 도 참이겠지 그다음몇 번? 3 번. 몇 번? 3 번. 3번. 어 R이면 나피다까지 그러지? 대우까지 참이니까 이게 참이야. 그럼 연결되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대우를 다 만들어. Q이면 나피다 얘는 나 Q이면 <웃음> R이다. 연결시켜봐 어떻게 연결돼? P이면 나 Q인데 나 Q면 R잖아. 음. 여기 나다리면휴인데휴이면 나피잖아 쉽다고 해서 이래 고개 숙이고 니네 수술하려고 하지마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뭐가 참이야 찾으라고 5번 맞지? 피이면 나피도 맞고 피이면 알도 맞고 나큐이면 알도 맞고 나다리면 큐도 맞고 나다리면 나피도 맞고 큐이면 나피도, 나피도, 나피도 맞잖아 할수 없는 것이구나 잠이몇 번이 이번이네 다음 문제 모두 참이라면 자 이런게 이제 문장으로 나온거지 절약하지 않는 사람은 시요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절약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활동적인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이다 그럼 활동적인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이니까 절약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지 네. 그니까 그러니까 러 활동적인 사람 자체가 부지런한 사람이지 절약하지 않는 사람은 절약하지 않는다 절약하지 않으면 활동적이지 않다지 절약하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다야 아니지 문장을 보면 자리를 바꾸면서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절약하지 않는 사람은 절약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야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절약하지 않는다지 그니까 러 이게 앞으로 와서 연결돼야 될거 아니야 P 이면 Q 이다 맞지? 얘는 P고 여기는 R 합계 R 이면 P야 맞지? 네 여기 뭐야 절약하지 않는다니까 NOT P 이지 네. Q에 적합하다? 얘를 뭐 P, Q, R, S라고 하자 그럼 n P로 연결이 되냐면 얘가 집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 NOT Q이면 n P인데 n P면 S잖아 맞나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NOT Q면 뭐야 S지? NOT Q가 뭔데?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CO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면 CO에 적합한 사람은? 반대로 맞는 거지? NOT S는 문제에서 나데스는 NOT S는 뭔데? P지? P가 뭔데? Q지? 즉, CO에 적합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오케이 okay. 음. 이게 어떻게 수학문제야 이게 수학문제야 그거 봤어? 야 그거 너무 웃겼는데 박준영이 자기 애를 갈때 내가 중학교 2학년이야 중1에서 중2 올라가 그래서 막 숫자 계산을 하는데 연기방정식이야 2x 더하기 3y는 뭐4 이렇게인데 이거만 풀수 있잖아 근데 0.2땡 X, 0.3땡 Y, 0.4땡이다? 뭐, 어, 이거 풀리는 게든가 이렇게 있지. 박씨 형이 딱 보니, 이상해. 우리 아빠가 중학교 때 정교일통도 했었어? 방일통도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푼다고 응. 딱 받았는데, 뭐, 요즘 숫자 왜점 찍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응. 와이프가 딱 보니, 뭐 묻은 거 아니야? 응. <웃음> 나 한참 봤어 한참. 또이형몇개 있으니까 이기게 문제. 개네 개. 네, 네. 야 역과 대우를 말하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말을 해보자. 슬랙은 안 했잖아요. <웃음> 근데 문제는 저기 너무 써야 돼요. <웃음> 일단 역은 뭐예요.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면. x-2는 0이다 지 네. 얘는 뿔마 2고 얘는 2니까 이쪽이 커서 거짓이지 네. 그럼 이 녀석의 대우는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는 빽이 2는 0이 아니다지 부정형을 맞는지 확인하지만 원래 문제를 보면 확인되지 이게 참이니까 대우도 뭐야 참이지 됐지 밑에 거이 녀석의 역은 뭐야?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x y 곱한 것은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지? 네. 곱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지? 네. 그럼 이거부터 먼저 보자. 곱한 게 0보다 크면 둘다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입 아니요. 아니죠. 본명자가 거짓이까 얘도 거짓이죠? 그럼 얘 역은 이거 몇에서 끊겼어요? 이등변이면 각 a랑 각 b가 같냐는 라 질문입니다. 맞나요? 아니죠. b c 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거짓이네요. 근데 이건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되요. 이등변이 아니면 각 a는 각 b와 같지 않다지 이건 뭐야? 원래 이런 데 봐봐. a랑 b가 같으면 이등변상각이 맞잖아. 네. 이문장도 뭐야? 참이지. 오케이. 여기 참이래. 여기 먼저 찾자. 그치? 근데 여기 참이냐면, 어쨌든 포함 관계가 왼쪽이 더 커야 되지. 여기 참이려면 거꾸로 있는 거잖아. 응. 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얘는? 얘는? 응. X가 크면 제곱해도 큰가요? 미안해요. 안 되는 거 있지? 그럼 제곱해서 크면 X가 큰가요? 아닐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니까 원래 x가 크면 제곱에도 크니까 제곱에도 크다면 원래 x가 큰가요? 이런 질문이잖아. 근데 부호 때문에 안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아예 똥멍청이제 a가 b에 들어가면 이거네. 이거면 이거네. 어우 머리아파. 이리테부 쉬운 거부터 하자. 이건 뭐야? x가 풀망이지 이렇게지? 이렇게. 그러니까 본명제가 참이지? 역은 아니지? 둘다 0이면 아니지? 이건 뭐야? A가 0이거나 B가 0이지? 교합이니까 이렇게지? 이것도 아니지? A가 양수고 b 지 양수면 더한 건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다. 맞지? 네. 그럼 이거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면 둘다 0보다 크다. 이거 맞지? 네. 이건 양쪽이 다 맞지? 5번은 맞네. 이번은그림그려서 확인 한번 해보셔요. 아, 더워. 더워서 음기이안 나. 아... 아, 막. 진짜 나 해보고 싶어. 네. 여기 이만큼 수영장. 나는 네. 물속에서 수업하고, 수업하고, 수업하고. <웃음> 얼마나 좋아? 네. 안 좋아? 네. 왜? 아니, 뭐, 막 우리 막다잠자 물속에 잠겨있는 거야. 너무 좋아. 싫어요. 왜? 아 겁나 시곤하잖아 싫어요 그때만 시곤하고 나가면 학원을 냉동차처럼 만들까? 아니요 그래요 냉동해요 이건 다 실패 그냥 내가 얘기하는 어떻게다 실패 응자 <웃음> 한강농법이네요 보자 세조건에 대해 이거래 일단은 두개가 연결되는게 안보이니까 둘다 구정을 만들어 봐요 그죠네 왼쪽거 구정인데 대우를 만들면 낙후면 나피. 나피다. Q이면 아, 아. R이다. 그럼 연결해봐. P이면 R. 아. Q인데 Q이면 R이지. 맞지? 그럼 나다리면 나큐인데 나큐면 나피지. 그럼 Q에서 R 갈수 있어요. P에서 R 갈수 있어요. 나다리에서 나피 갈수 있어요. 나큐에서 나피 갈수 있지만 P에서 나다를 갈수 없습니다. 이런 거지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노래도 잘한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케에 출연한다. 즉,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슈퍼스타 케에출연한다 슈퍼스타 케에 출연하지 않는 학생은 음악을 잘하지 못한다 음...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깨뜨기가 두 개지. 네. 지금 깨뜨기 하나였는데, 깨뜨기가 네. 두 개는 피면 나트가 참이다라는 뜻이야. 음... 한줄 짧아졌지. 피면 나트가 참일 때, 참일때를 빼고 짝대기랑 하면 거야 오케이? 음... 그러면 얘네들 엮어봐야 될 거냐 뭐가 참인지 P이면 낙큐가 참이면서 낙큐면 R이 참이지 지금 그러면 P는 어디에 들어가? Q 여지폼에 들어가고 얘는 R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옳지 않은 거야 이게 맞지? 그럼 P가 R에 들어가는 거? 맞지? 맞죠? 이상태예요이 상태 누가 작아요? Q여가 작죠? 네. B가 Q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이거, 이거 되지. R, 여, 샵, Q, 샵, P여. 네. 네. 그럼 Q여가 R에 들어가는 게 얘는 맞는데 이런 거 없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4번은 없지. 됐나요? 됐죠? 다음 이제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이 있는데 이거 오늘 얘기하면 너네 오늘 잠 못자 다음 시간 예고만 해보자 예고편 야 귀류라는 증명법이 있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는 거야 오케이?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두 개만 있는 게아니 되게 많겠지? 근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어떤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냐면 이런 거지 이런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은 9가 아닐 때 9인데 <웃음> x는 3이 아니다를 증명해봐 이제 부정형이잖아 그럼 이 녀석이 만약에 참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녀석의 대우도 뭐여야해 그러니까 대우가 참임을 보이자고 x가 3이면 x제곱은 9인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 참, 참이 되는 거야. 이게 대우를 이용한 명제야. 피임형 큐이다를 직접 하기 힘들고 부정형으로 증명할 경우 오케이? 귀류는 잘 봐. 명제 피야. 이 명제가 참이면 나피는 뭐였어? 거짓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피이면 큐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거고 얘는 그냥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거야. 아, 내가 너네 잠안 오게 하려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이래 쫀다? 그래서 잠안 오고 쫄지 않게 기분 좋게 하려고 목소리 톤을 낮춰서 천천히 하자면 잔다? 시부대가어게하라고 음. 그러면 그럼 얘는 어떤 명제가 있잖 루트2가 예를들면 유리수다 무리수다 무리수 참이야 거지잖아 얘를 증명하래 우리참임을 알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해? 얘의 부정은 루트2는 뭐야? 얘를 증명하다 보면 얘가 뭐가 나와? 거짓이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이 거짓이라는 것은 얘가 뭐기 때문에? 참이기 찬이. 때문에 증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귀류는 반대로 얘기하고 그게 잘못됐음을 보이는 거야. 그게 잘못됐으니까 원래 말이 참인 거야 이렇게. 하여튼 증명을 하면 맨 마지막으로 그 원래 말이 참이다야. 증명은 뭐 하는 거정 네.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니까 뭐 무조건 맞다야 맨 마지막 말은 이거 그래서 맞아 이거야 맨 마지막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증명 방법은 총 3개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 그리고 수학 1맨 마지막에 나오는 귀납법 1을 넣었을 때 이거라매 1을 넣어도 이거라매 3을 넣어도 이거라매 그러니까 얘는 네번째는 이거지 이런 거. 1을 넣었더니 2래 1을 넣었더니 4야 3을 넣었더니 6이다? 어, 그러니까 알번지는 2N이겠지 이런거 1을 넣었더니 2래2을 넣었더니 4래 3을 넣었더니 8이네 4를 넣었더니 16이야 어 얘는 2N제곱이네 요런거 어. 그거 조금 더발전시키 증명 방법인거야 딱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왜냐면 요거 지금 건드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보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나 증명하래요 또 증명을 해요 명속 증명, 증명을 해요 여긴 이거 나와 있지 이거 방금 얘기했던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래 예를 들면 이게 유리수 있는가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해봐라 이 얘기지 그러면 이 녀석의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유리수다 라고 가정을 해 그럼 유리가 유리수니까 루트 2는 뭘로 표현이 가능해? a분의 b 꼴로 표현이 가능해 그치? 그러면 a, b는 서로 소지 그럼 양쪽 A를 곱하면 루트 2A는 뭐야? B지? 제곱하면 2A제곱은 B제곱이기 때문에 B는 짝수가 되지? 그렇지? B는 짝수니까 B 대신 2K를 대입해 그럼 2A제곱은 4K제곱이지? 그럼 A제곱은 2K제곱이니까 A도 뭐야? 짝수. 지2의 배수가 되지. 서로수라는 조건에 모순이지. 모순.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야 그런거야 루틴은 뭐야? 무리수야 이거야 근데 왜이 고작 좋은 증명법 갖고 이딴 걸합니까 당연히 아는 얘기를 어려운 증명을 하고 있네 무니까 쉬운 걸로 보여주는 거야 당연히 답을 아는 걸로 오케이? 답은 정해져 있어 루틴은 무리수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뭘로 나와야 돼? 참으로 나와야 돼 너희가 증명을 했는데 거짓으로 나오면 내가 잘못한 거지 그치? 근데 어려운 말들 많이 쓰지, 서로서로. 원래 개념들을 많이 쓰는 거야. 뭐 이제 눈물 나죠, 이제? 근데 이거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 이두 개가 저어져 있대. 이게 항상 참이래.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그럼 참 억울하겠지? 영어냐 수학이냐 선택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이 세우는 거야.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한다네요. 네. 네. 그렇지? 아 맞지 않네. 그럼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가 성립해야 돼. 국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 국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로 연결되어 있지. 네. 그럼 국어를 못하면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 그럼 역사를 잘하지 못하면 영어를 잘한다. 네? 아, 그래야 아,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로 이어질 거 아니야? 이이 연결을 많이 필요한 거잖아. 네. 역사를 잘하지 못하면 영어를 잘한다야지. 그럼 영어를 못하면 역사를 잘한다 잘한다지. 네. 영어를 못하면 역사 차문제적 아, 아, 아, <웃음> <웃음> 남자 문제적 남자 이런 거잖아 다음 말장난을 보고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그럼 이제 막 상상하지 근데 이거 설명을 했을 때 알아들으면 된 거야 이거조차 못 알아듣지 않을까 솔직히 되게 힘든 말이지 않을까 무죄 <웃음> 다시 예를 들면 뭐 무죄 <웃음> 우리가 보고 있지? 너 이거 미리 보고 들어올 거야? 지금 당장 나한테 문자 안 하면 넌안본 거야? 저번 시간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수식이 얘기했단 말이야 수식이 연락을 안 했어 너왜안 했어? 이렇 진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걸 왜안했냐 영상 편집하면서 목소리가 들리잖아 그리고 영상 편집을 아주 조금 할수 있게 됐어 아주 조금 왜냐면 공믹스를 지금 돈 주고 39,000원 주고 샀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냥 한 번씩 펼집고 해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아 배고파요 네? 그냥 한얘기예요한상은한번 하는 거 아니죠? 앞에 있다가 <웃음> 만 있다가 아 졸려 졸려고 들어가지 아니 졸린다는게 아니고 이잖아 <웃음> 집에 가려면 아직 모셨으니까 고삼들모고서 보고 있습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선생님, 저... 아니... 신나게 쉬세요